안녕하세요 사케나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노포 중화요리 한번 맛보러 왔습니다 <목소리> 에하 <에이 목소리> 그니까 저기 파투서스는 왔더라고요. 와서 둘이 먹고 갔어 하루는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지. 근데 표당이 노래 가절러 갔어 그냥 볶음밥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볶음밥이요 볶음밥 요 네네네 t h o Mmm 안양시 만한구 만한초등학교에 만안 위치한 노포 중화요리집. 이야 여기 볶음밥 진짜 맛있습니다. 와 여기 야 이거 이거는 다른데에 비해 아 하여튼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좀 짬뽕은 옛날 짬뽕 먹는 맛이에요. 옛날 짬뽕 아시죠? 옛날에 봐 요즘에는 뭐 고기 짬뽕이냐 뭐. 뭐 매운 짬, 불맛 짬뽕이 있는데, 여기 진짜 순수, 옛날 짬뽕 맛, 맛입니다. 옛날 짬뽕 맛. 아. 여기는 이제 배달이 하긴 하는데, 가게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둘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안양 2동, 만화초등학교 주변만 배달을 하고 있어요. 멀리까지는 배달이 안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볶음밥이랑 짬뽕,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